안녕하세요 화공남이에요 오늘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는데요 제가 핸드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갤럭시 시리즈를 보고 왔는데 어, 되게 이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건 S10 플러스 모델이에요 엄청 가벼워요 가볍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건 S10e 모델이고 5.8인치로 한 손에 쏙 들어와요 진짜 좀 탐나는데, 초음파 그게 안돼 있다 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, 보이시죠? 이, 지금 오른쪽에 있었던 데가 지문인식. 근데 저게 누르면은 전원 버튼으로도 딸깍 소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건 이게 S10이에요. S10이고, 보이시죠? 카메라 3개 달린 거. 또 엣지로 약간 돼있긴 한데 공유를 약간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카메라 저렇게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 돼있고 인터넷 딱 키는데 와좀 간지나더라고요 이제 좀 아이폰 좀 많이 느낌 나긴 한데 폰 자체가 진짜 이뻤어요 와또 사고 싶더라고요 가서 예약하고 이뻔 <웃음> 그리고 이거는 S10 이랑 이번에 마블이랑 뭐 하나 봐요. 그래서 스마트 케이스인데, 끼우면은 아이콘부터 시작해서 배경화면까지 싹 바꿔주는 건데, 이거는 캡틴 아메리카인데, 이건 좀 적용이 안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아이언맨이 있거든요? 아이언맨은 보이시죠? 배경화면부터 아이콘까지 딱, 뭐라 그러지?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, 뒤에 케이스도 아이언맨 됐고 이건 S10인지 S10 플러스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딱돼있고 아이콘, 배경화면, 케이스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이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짧지만 갤럭시 S10 구경온 일상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모두 안녕